안녕하세요.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드디어 오늘 옥스윙1 2교시입니다. 이제 2주차에 2교시죠. 어,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유효타격존을 뽀개 보자. 스윙을 아예 안 알려 드렸어요. 뭐 발과 발 사이가 정말 내가 타격을 할수 있는 구간이니까 어떻게든 그 사이에서 몸부림을 한번 쳐보자 했는데 오늘 나가는 레슨이 정말 판도라급 레슨입니다. 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지난 시간에 그걸 했으면 오늘은 셋업에 뭐 백스윙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지만 오늘 스윙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 셋업과 백스윙, 뭐 탑, 다운, 임팩트, 릴리스 이런 부분에까지 이해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옥스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옥스윙 원. 여러분들 옥스윙 2를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전혀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런 옥스윙 1이 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레슨은 거의 판도라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오늘은 옥스윙 1, 내일은 옥스윙 2 그 다음에 다음날 옥스윙3 쭉 이제 나가게 될 텐데, 어, 옥스윙1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난 시간에는 발과 발 사이에서 확! 오른손으로 팍!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제 공을 갖다 오른발 안쪽에 둔다고 했는데, 공을 오른발 안쪽에 둔다 하더라도 그공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구간, 그러니까 공이 맞기 전에 구간이 있고, 공이 맞고 난 다음에 구간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노래 중에 좋아하는 게 김범수 가수님의 끝사랑이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픈데 뭐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정의를 해드리면 옥스윙1은 공에 대한 끝사랑입니다 옥스윙2는 공에 대한 첫사랑입니다 옥스윙2에 대해서는 제가 옥스윙2에 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끝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옥스윙1은 공이 맞는 순간이 내가 스윙을 하는 끝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런 얘기를 하죠. 다리찢기. 우리 뭐 스트레칭 한다고 촥 스프릿 돼가지고 다리찢기를 하는데, 우리 뭐 체조 선수들, 그리고 뭐 우리 제가 맨날 김연아 선수 얘기하는데, 이렇게 다리찢기가 일자로 다 되는 거예요. 180도가. 그러니까, 골프 선수를 기준으로 봐서 굉장히 젊은 선수들은 백스윙으로 90도를 다쓸 수가 있고 임팩트 후에 릴리스 쭉 피니시까지도 90도를 쓸수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유연성은 발목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상체와 하체가 꼬이는 동작에 있어서의 그 차이, 그 엑스팩터라고 하는데 그런 차이가 큰게 바로 유연성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시니어가 되거나 일반 골퍼일수록 왼 발목의 유연성에 따라서 그 유연성이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목을 잠깐 놔두고 생각을 할때 이렇게 180도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럼 180도를 쓰는 건 선수들이에요. 오른쪽으로 90도, 왼쪽으로 90도. 그런데 우리는 딱 이렇게 밖에 못 쓰네. 120도. 그럼 120도라고 이제 예를 든 거예요. 대포적인 숫자로. 그러면 여기에서 딱 요만큼의 그 백스윙 부분으로 이 120도를 오른쪽 조금 쓰고 왼쪽 조금 쓸 거냐 아니면 이걸 아예 백스윙 쪽으로 가지고 와서 백스윙 다 쓰고 팔로우 쪽을 적게 쓸 거냐 아니면 백스윙을 적게 가져가고 팔로우 쪽을 다쓸 거냐 이게 옥스윙 1과 2의 철저한 구분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쓸수 있는 건 120도 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180도 만큼 전체로 쓸수 있는 90도 스윙 90도 스윙을 배우니까 결국에는 이쪽도 별거 아니고 이쪽도 별거 아닌 어정쩡한 스윙이 된다는 거예요 옥스윙원탑법은요 옥스윙2의 탑법과는 완전히 달라요 공이 맞는 그 순간이 이 스윙의 끝점이에요 그리고 옥스윙2 같은 경우는 공이 맞고 나서부터가 스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옥스윙2는 첫사랑이라고 공이 맞는 순간이 첫점 옥스윙 원 오늘 배우는 옥스윙 원은 공이 맞는 순간이 끝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큰 스윙 말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옥스윙 원은 공을 갖다가 오른발 안쪽에 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유효 타격 구간에 진입하는 곳에 이제 공이 있기 때문에 뭐이 앞쪽도 타격 구간이지만 공이 굉장히 강하게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딱 놓고 스퀘어 페이스 놓고 핸드 퍼스트 만들어 놓고 쿵 치는데 그냥 어떤 스윙을 하건 간에 내가 공을 치는 순간이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찍어 치는 건가요? 이렇게 좀 눈에 보이는 식으로 판단하면 여러분들 골프가 늘 수가 없고 저는 찍지도 않았고 그냥 공이 맞는 순간까지 힘을 쓰고 나머지는 우리 100m 선수들이 팍, 팍 뛰다가 100m 라인을 딱 통과하면 팍! 서버리니까 속도는 줄이지만 계속 띕니까? 계속 뛰죠? 100m 주법하고 같은 게 바로 옥스윙원이에요그 옥스윙2는 천천히 이렇게 있다가, 시, 그뭐 멀리 뛰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높이 뛰기를 한다거나, 확 하다가, 막 뛰는 지점이 있죠. 그런데에 스타트를 하는 게 바로 옥스윙2의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옥스윙원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 구호를 번쩍, 쿵! 번쩍, 아유, 그냥 나는 힘들어 죽겠어. 번쩍, 쿵. 이게 옥스윙1에 해당되는 타법이에요 옥스윙2는 번쩍이 아니고, 여기에서 그냥 밀어 쭉 당겨 이제 그거죠. 그래서 조금만 빼더라도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치는 게 옥스윙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을 기점으로 해서 쿵! 이쪽까지, 공까지 들어가는 건 옥스윙1. 그래서 끝내버리는 거. 그리고 여기서 팍! 앞으로 가는 건옥스윙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구분점이 되세요 그래서 오늘 일반 영상은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바로 이어서 디테일하게 어떤 식의 백스윙을 만들고 임팩트를 해서 파워를 늘릴 수 있는지 오늘은 옥스윙1의 이름은 끝스윙입니다 그리고 옥스윙2의 이름은 첫 스윙입니다 오늘 끝스윙 드라이버 에서부터 쇼다이언 까지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멤버십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 구독자 분들은 번쩍 쿵 하는 걸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골박학교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